안녕 여러분 기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거냐면요 저번에 이제 어, 구독자 1만 기념으로 제가 어, Q&A 영상 찍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이제 Q&A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건데 이제 질문이 어, 좀 겹치는게 은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정도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자 여기 종이에 있는데 <웃음> 종이에 적어왔어요 일단 첫 번째 혈액형 먼저 물어봐주셨는데 혈액형은 B형입니다. 이제 저도 좀 약간 그 혈액형별 성격 유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조금 믿는 편인데 제가 약간 B형 그런 성향이 느껴지나? 하여튼 <웃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B형이고요. 그다음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은 일단 예전에는 검은색을 진짜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진짜 제일 최애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세 번째 유튜브 이름 뜻. 이제 키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런 거. 요거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저가 이제 유튜브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건데 이제 키오가 뭐냐면 피노키오 할때그 키오예요. <웃음> 피노키오 이거 동생이랑 같이 지었던 이름인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거짓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웃음> 그래서 피노키오라고 어, 거기서 이제 키오 이렇게 따왔습니다. 다음 질문. 전에 영상에서 다른 일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일 하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제, 어, 알바, 뭐, 겟레디위드미?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때 마트에서 캐셔, 캐셔 알바 했었고, 요거는 사실 되게 최근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옛날에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안내 직원, 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꽤 오래 했던 것들은 이제 뭐 디자이너로 편집 디자인 이런 거를 좀꽤 오래 했었습니다그렇게 해서 뭐 출판사나 요런 데서 이제 뭐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학원 <웃음> 미술학원에서 이제 애들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인반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키는 미술학원 또 강사도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어, 유튜버로 하고 있죠 지금 <웃음> 그렇습니다 다음 MBTI MBTI는 이제 제가 그때 전에 이제 브이로그에서 해,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엠프제가 나왔어요 ENFJ였나? 어 고게 나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하면 또좀 달라지지 않을까 <웃음> 싶긴 한데 하여튼 일단은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엠프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는 솔직히 테스트를 받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약간 오렌지빛이 좀더잘 받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가을 웜 정도가 아닐까. <웃음> 제가 그렇게 판단해 드렸어요 <웃음> 다음은 렌즈 정보. 렌즈는 진짜 많이 물어봐 주세요 렌즈는 이제 제가 웬만해서 요거 한가지만 거의 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렌즈의 시크리스 3콘 코랄 그레이 라는 색깔이에요 요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 진짜 좋아하는 렌즈고 이게 원데이 렌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 낄 때마다 이제 이물감 없이 좀 상쾌하게 낄수 있는 거. 색깔도 진짜 예쁘고 저한테 좀 되게 잘 받는 렌즈라고 생각해서 일단 얘는 진짜 대박인 건 이게 착용감이 정말 편해요. 제가 이거 끼고 나서 다른 거를 진짜 못 끼겠더라고요. 하이트 시크리스삼콘 코랄 그레이 입니다. <웃음> 다음 자주 바르는 최애 립 조합. 이 궁금하다고 이제 제 최애 립은 뭐냐면 요거 요게 뭐냐면 이거 투쿨포스쿨 이거 진짜 제가 솔직히 겟레드위드미 할때 진짜 되게 자주 소개하는 립인데 립 조합이요 이거 투쿨포스쿨 허쉬 브라운일 거예요 허쉬 브라운 뮤트 색깔입니다 요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피부 톤에서 살짝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제가 가을 웜이다 보니까 이 색깔이 좀더잘 받지 않나 싶긴 한데 요거랑 그다음에 얘. 어 이거 아니네. 이거 말고 그 쓰리 컨셉 아이즈의 터프라는 색깔 이 있거든요. 토오픈인가어 그거랑 같이 조합해서 바르면 정말 이뻐요. <웃음> 제 최애 립. 근데 사실 오늘은 좀 약간 반딱반딱 거리는 립을 발랐어요. 자, 다음 질문. 입술 필러 아직 만족하시나요? 부작용은 안 오셨는지. 예를 들면, 처져서 인중이 길어짐 등. 저, 이제 입술 필러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근데 이제 입술 필러는 사실 제일 만족하긴 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시술은 이제 좀 그렇게 막 엄청 막 하고 있다 생각이 잘안 들긴 하는데, 아직도 입술 필러는 조금 만족하는 편이라, 음, 이거 빠지면 다음에 한번더 <웃음> 맞으러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부작용은 아직 좀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총두 번을 맞았어요. 한번 맞고 그다음 거의 한 1년 있다가 한번더 맞고 지금 거의 2년 더 넘어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오, 꽤 오래됐어요, 지금. 그래서 음. 이거 입술 필러를 그렇게 자주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못 느꼈습니다. 어, 부작용이라고 부작용까진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살짝 갈리는 거? 뭔가 저를 봤을 때 뭔가 어, 저 입술이 너무 이질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한데 이제 저는 또이제제 모습에 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웃음> 하여튼 어, 아직까지는 만족을 한다. <웃음> 자 그리고 이제 옷 관련해서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옷은 이제 또 이제 키오님이 옷 고르실 때 절대 사지 않는 옷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유유 항상 못 사면서 실패해가지고 아 그쵸 옷을 이제 또 사는 것도 또 생각보다 되게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옷살때 특히 아우터나 좀 맨투맨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핏 너무 너무 핏되는 옷 그런 걸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좀 박시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핏되는 거 그리고 팔이 짧은 옷 그런 거좀잘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만의 좀 기준이라서 제 체형에 맞춘 기준이라서 이 질문에 이답변이 <웃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빗때는 옷은 잘안 삽니다. 음, 다음 질문. 옷을 잘못 입는 사람들을 위해 옷을 잘 입기 위한 희호님의 꿀팁 5월 방법 소개한다면? 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색깔을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톤으로 통일을 하면 좀잘 입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 블랙. 그레이 이 정도 톤으로 이렇게 맞춰서 비슷하게 맞춰 입는다든지 아니면 베이지,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아예 이렇게 매치를 하면 조금 잘 입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을 시도하는 것보다 그니까한 룩에 한두 가지 이상 색깔 안 넣으면 좀잘 입어 보이지 않나요? <웃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응. 자, 다음 질문. 다른 분들은 옷 브랜드 만드시던데 나중에 키오님 브랜드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 키우님 스타일 너무 취저해요 <웃음>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어,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 자체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그렇게 제가 또 그렇게 옷을 막 엄청 잘 입고 막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웃음> 약간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 저는 근데 음,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생각이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뭘 아직 뭐 팔고 싶다 이런 거는 <웃음> 따로 없어가지고. <웃음> 제 개인적으로 좀 장사를 하고 뭔가 판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조금 경험을 좀 해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지금은 딱히, 어, 그런 게 별로 생각이 없네요. 솔직히. 자, 다음 질문. 이건 질문이 아닌데. <웃음> 형님, 하스스톤 안 하십니까? <웃음> 라는 이제 또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웃음> 제가 옛날에 그 하스스톤이라고 블리자드에서 나온 카드게임 있어요. 이제 제가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게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스스톤으로 방송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안 합니다. <웃음> 손절이에요. 하스스톤은 어, 제가 진짜 옛날에도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고, 음, 물론 정말 좀 재미있는 게임이긴 한데, 근데 이제 게임, 어, 요새는 롤토체스. 를좀 많이 해요. <웃음> 하수도토는안 합니다. 다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철학적 용어에 대해 어 키오님의 주관적인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솔직히? Q&A 한다고 했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 <웃음> 하여튼, 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좀 철학적인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고 웬만해서 책 읽을 때? 그런 류의 책을 많이 읽으려고 좀 하는 편인데 근데 저는 이말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은 하나저 아, 생각하는 생각이 또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조, 좋아하고 제가 진짜 뭔가 어, 살면서 생각이라는 거를 계속함으로써 뭔가 존재한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이 있지 않을까. 나를 그러니까 살게 한다?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라는 어 물음을 항상 묻는 거뭔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어, 그거는 왜 일어났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내리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를 함으로써 뭔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존재를 한다. <웃음> 자, 다음 질문. 키오님만의 자존감 지키는 방법. 이제 자존감이라는 건 진짜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지켜줘야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자존감은.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소리를 할때딱 차단을 내가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너그 너 소리 하지마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이랑 그냥 연을 끊어야 된다고 좀 <웃음>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이제 저, 저도 또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랬을 때는 이제 그 친구랑은 잘안 만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 자존감을 내가 좀 스스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웃음> <웃음> 다음 질문, 우울할 때 극복 방법. 우울할 때는 이제 좀... 제가 예전에 미술학원 강사를 할때 그때가 정말 <웃음> 되게 우울했던 날이 많았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막 너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맞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되게 잠을 진짜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와가지고 좀... 어 이게 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감정이 그래서 잠을 좀 자고 나면은 어느 정도 상쾌해지고 좀 잊혀지는 거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이거랑 좀 비슷한 유예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하시는 거 뭔가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예전에는 좀 좋아하는 뭐 친구라든지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누군가한테 좀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는 이제 저 혼자서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아니면 보드. 보드 타러 이제 혼자 가가지고 이제 바람 좀 쐬고 이제 혼자서 약간 이렇게 생각이 잠겨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 하면은 좀 그래도 이제 혼자서 기분 전환하는 방법을 약간 터득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키오님의 목표나 꿈 그리고 이제 뭐 또 비슷한 질문으로 전업 전업 유튜버 하실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봐주셨는데 이제 제 앞으로의 목표는 뭐냐면 유튜버는 아마 꾸준히 계속 하겠죠. 근데 이제 전업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고 지금 하던 알바 아르바이트를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일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병행을 하면서 유튜버도 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로서의 이제 목표는 뭐 구독자 이제 계속 늘어가는 거 그런 거 좋겠고 뭐 10만! 일단 그걸로 <웃음> 목표로 해보고 싶고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꾸준히 지금 스타일을 잘 유지하는 어,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어요 <웃음> 일단 이거는 유튜버로서의 목표고 그리고 꿈! 꿈은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미술을 전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갈망은 조금 있어요. 그림을 뭔가 계속 그리고 싶다?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 앞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조금 준비를 해볼 생각이에요. 뭐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림을 틈틈이 그려가면서 뭔가 내 스타일의 그런 그림 어, 우리 그리는 약간 작가? 그래서 나중에 전시 같은 거또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주신 Q&A 답변을 다 해봤는데 아, 이렇게 또 저한테 <웃음> 이렇게 평범한 저한테 또 이렇게 궁금한 거를 또 물어봐주시고 음, 관심 너무 좋아요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Q&A 답변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